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르네우스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파이더맨이 스트리밍을 시작한 기념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마일즈 모랄레스와 그앤 스테이시 만들어보겠습니다 몇대부터 잡아줍시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6등신 정도의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포즈의 경우 색을 칠할 때 포즈가 색에 가려져 작품이 엉망이 될수 있으니 유의합시다 언제나처럼 고증을 맞춰 그려주고 다음은 방패를 만들 차례입니다 간단하게 발을 그려줍시다 작품은 머릿속에서 어느정도는 계산을 해두어야 멋지고 자연스러운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망했어요 그래도 보기에서는 안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나아가요 실력이 늘뿐 아니라 자존감도 올라가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금 존나 멋있었다 마일즈도 능력을 조절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덕분에 결국 다른 스파이더맨들을 모두 각자의 세계로 돌려보내고 킹핀을 막을 수가 있었죠 이거 스포일러인가? 뭐이 정도 스포는 감수하고 영상 들어온 거겠죠 아마도 무시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미줄 쏘는 손까지 그려주고 포스터의 포즈를 참고해 마법구를 그려줍니다 마법구까지 만들어주면 이대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 완성입니다 다음은 그웬 스테이시 만들어봅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6등신 정도의 뼈대부터 잡아줍니다 그웬 스테이시의 경우는 보즐은 쉬운 편이지만 복장에 줄무늬 등이 있어 도트에서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하고 빠져줍니다. 아니 아까는 포기하지 말라면서 영상 앞뒤 내용 다른 거싫어임 너처럼 눈치 빠른 꼬맹이는 찔색이야. 잠시 잠깐 있었어? 그웬도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마일즈가 힘들어할 때 공감해주고 배려하며 마일즈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0월 7일 개봉 예정인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에도 출연이 확정인 조연이라 그런지 애정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이번 연도는 코로나로 밀린 영화들의 개봉과 방역수칙 해제로 팝콘까지 먹을 수 있으니 정말 행복하군요 덕분에 중간고사 평균 50점을 맞았지만 하지만 괜찮아 내일 보는 기말고사는 극락에 갈거니 그니까. 이뭔 개소리야 그원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가는군요 다음주 일요일은 남은 뉴 유니버스 캐릭터까지 만들어 올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되니 꼭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 다음 도트 주제 추천 등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포르테우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방. 인크스타트.